칼리니치 오랜만에 본다 칼리니치 나 이거 급여 옷짜리인가? 그걸로 라이브로 남아있었는데 었 오랜만이네 완료뜨고 포인트 안들어온다고 pp모드 오케이 이것만 받으리고받드릴게요 크로아티아팀 레비치 페리시치 당연히 있어야되고 블라시치 슈케르 슈케르 오랜만에 본다 그 친구도 아 죄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많네요 여기서 아 이거 다카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음 이것까지도 오카 케이 받았으면 은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많은 색깔 많고 어 여기에서 뭐 어려움 같은 거 있어요? 오카가 너무 비싸서요 그럴만하지 오카 시설 얼마냐 90억? 90억 정도면 은 그치 야 페리시치에다가 쓸만할 것 같은데? 크로아티하면 은 이정도 이렇게 있고 모드리치랑... 근데 모드리치... 오... 괜찮고 음 슈케로 빼고 공격 몸이 좀 약해요 그나마 버틸만한 애가 페리시치일거고 슈케로랑 페리시치랑 얘 둘은 몸싸움 솔직히 얼마 차이 안나고 근데 좀 약한 편이지? 아무래도 레비치랑 블라시치 같은 경우는 윙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몸 싸움이 약한 면이 있을텐데 양발에다가 얘네들은 대신에 또 밸런스, 드리블, 볼컨 이런게 되게 높을거거든요 이런거는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하고 가야되는거예요 어, 그나마 페리시치가 좀 몸싸움이 있어서 괜찮은데 모드리치나 애들로 죄다 몸싸움 약한 애들이거든요. 그래서 애들은 몸싸움 약한 대신에 올컨 이런 게 좋은 친구들이 라서 어, 이거는 다 감사하고 가야 돼요. 이건 어쩔 수 없어. 그리고 진짜 몸싸움을 원하고 그런 팀을 원하셨더라면은 크로아티아 팀보다는 아무래도 첼시나 이시밀란 그 다음에 뭐저쪽에 하여튼 다른팀으로 갔어야지 음. 아니면 뭐 진짜로 맨유 라든지 뭐 이런 팀들 있잖아요 몸싸움 뒤지기 좋은 친구들이 있는 블리트블리트 블리트 이런 애들 있으면은 끝나거든요 확실히 근데 지금 현재 259억 정도면은 어 진짜 개인적으로 근데 거의 300억 이만은어 팀을 맞추는 것 자체를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하지 않아요 300원 미만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LH 단위라 아니면은 진짜 좀 해볼 수 있다, 비벼볼 만하다라는 것이 이제 한 20위 22... 맞나? 20위 월드컵 대한민국? 한그 정도? 아니면 K리그 그 정도까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좀 몸싸움이 안 좋고 내가 적응을 못하겠다. 싶으면 팀을 바꾸셔야 돼요, 그거는. 뭐, 어, 이렇게, 이 정도 하면 된것 같고.